여러분들 뭐 대추다, 밤이다, 막 이렇게 이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 과일, 뭐 고구마도 감자도 엄청나게 많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사실 알고 있어요.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지만 농사법을 두 배를 이제 세 배를 거둘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거죠. 산에 어떤 그 길을 내에서 막 이런 길을 다막 포코렌 같은 거 가지고 길을 막내산 비탈길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은 솔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소나무들이 왜그 솔방울이 많이 열릴까요? 위기의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솔방울을 열도록 하죠. 우리 잔두밭에 태춘나무 하나 있죠? 그 대추나무를, 대추가 세 배를 열릴 것 같으면, 들어때보다 대추나무를 툭툭 한 번씩 자고 들어가는 거야. 그 대추가 긴장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번식하여야 해서 엄청나게 열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막그 요란한 염소나, 양또뭐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일나무에다가 다 묶어서 그냥 놔두면, 그들이 땡기고 짓고 하게 되면, 그게 두 배인지 세 배가 열려요. 감자, 고구마 맛 같은 데 가도 자주 밟아주고 자극을 주면요, 그게, 이 그게 커졌구나, 무슨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요동을 느끼니까, 내가 이거 자손을 씨앗을 많이 번식시켜서 이거 종족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구마, 감자가 두배 이상으로 열린다면 농사 짓는 분들은 아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그 모든 것을 역사해 놓은 게 그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농사꾼들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 그걸 진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대추고, 밤이고, 뭐, 알린, 안 열린다 할거 없어. 거기 왔다, 그냥 뭐, 짐승을 매너든지 가서 그냥 한 번씩 툭툭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긴장하래요. 야, 이거 문제가 생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종주 본식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됐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예, 연도로 간다. 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한 가지를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런 그, 자극을 주므로 인해서 종족 번식을 해서 많이 열리고 막 번식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의 몸을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태세하고 어떻게 됩니까? 몸을 그냥 놔두면 세태되고 질병, 노화, 취약해서 우리가 쓰러져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몸을 생각해서 조금 적게 약간 음식도 조절하면서 온 구석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져 놓으면 움직여 놓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생명의 연장은 도말할 것도 없어요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 내가 맥세코 얘기지만 하나님 운동을 하루에 40분 1주일에 한 시간 일주일에 4번 5번씩만 꾸준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느냐 나는 지금 92세까지 했는데 120세까지 지금 계산을 두고 가는 거야 120세까지야 서서 <웃음> 웃기는 그저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렇게 되면 몸이 긴장해 야안해 만져주면 몸이 긴장해 야안 해요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긴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움직여 준다고 활동을 해요 문제점을 다 찾아내고 그래서 이 하늘의 운동, 아버지가 주신 이 운동이 만병, 뭐 만병을 고치는 위대한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그 옆에를 길을 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솔방울, 과일나무가 흔들어지니까 비상을 막 대책을 해서 내가 빨리 번식하겠다 많이 열고 막 하는 것처럼, 육의 몸을 구석구석을 다 만들어줄 때, 우리 몸에서 긴장을 해, 야안 해, 여러분? 긴장을 해야 안 해요. 긴장하니까 생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주사 맞고 어쩌고 하는 거다 필요 없어요. 뭐 다그 게을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들여고는거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운동만 열심히 해서 고비만 치고 넘기면 아주 뭐 대단하죠. 대단해. 그래서 그 하늘의 운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 제자분들이 그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20년을 더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저도 지금 요즘, 물론 뭐 며칠 전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뭐 암의 수치가 높다 이래가지고 저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때도 가장 후회한 게 뭐냐면 아버지 운동을 내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 몸의 그 균형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이죠. 정말 강해졌어요. 그래서 몸을 자극을 하고 몸에게 긴장을 시키고 움직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이게 생명 연장, 그리고 건강, 질병이 침투할 수 못하도록 하는 위대한 운동이 오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사람의 생명을 나도 정해져서 보낸 짓 하러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몸을 자극하려고 골고루 만져주고 움직여주고, 그래서 몸의 구석구석을 다 긴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몸에 생동력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바, 어떤 뭐냐면, 대체, 대체하기 위한 어떤 힘, 이렇게 움직여주고 막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체 능력이 대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래서, 어, 뭐, 10년, 20년은 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192에서 120으로 맞춰놓고 가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해요. 어 뭐, 70이나 80에서 곧 간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120년을까지 살해되니고한 40년 더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느냐, 해가지고 움직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 그 긴장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운동을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내 몸을 긴장시켜라. 긴장을 시키면 그 긴장된 부분에서 대체 능력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운동하고 한 10시간의 사람들 얼굴이 피어나요.